첫 번째 물건, 자신이 임한공장을 사용하기 위한 공사대금의 유치권이 성립이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인천지방공원 부천지원 2020 타경 2644, 김포시 통진업 귀전리 537-4, 537-5번지, 도로가 22평이고 공장이 510평 해가지고 533평. 건물은 본건물이 1 9 4편 제시외 건물이 얼마 안 되네요 27종 밖에 안 됩니다 기계가 또기계 또 별로 없습니다 기계나 1억 7천만원 어치 래 그래, 감정이 13억 6600만원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9억 5620만원입니다 이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 등기부에 있는 채권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협에서 7억 8천, 1억 8천, 우리은행에서 6천 이렇게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 줬는데, 어, 결국은 농협에서 8억 6천만 원, 우리은행에 6천만 원,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9억 2천만 원 근저당 설정을 했다. 금융권에서 이만큼 설정했다고 하는 건그 가치를 그만큼 많이 보는 것이죠. 가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대출을 해주는분 그것도 뭐 지금부터, 뭐, 4년 전, 4년 반 전, 뭐, 이럴 때에 대출해준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거절한 설정 금액을 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참좀 아쉬운 게, 여기 주식회사 성지에서, 4천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달 20일 동안 공사를 했다. 돈을 못 받았다. 저는 판단에 아, 이거는 유치권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여기 에 보면 세입자가 성지죠 3,500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2020년 5월 1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학생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치군 신고를 왜 했느냐. 자, 이분이 이 성지에서, 성지의 대표이사가 2020년 3월 10일부터 2 0 2 0년 5월 30일까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 생산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은 5월 11일 날 하고, 확정기자은 5월 19일 날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공장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주식회사 송지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이 공장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겠습니까? 아, 그럼면 자기가 제품을 잘 생산해서 잘 팔기 위해서 공사를 했겠습니까? 어느 거겠습니까? 아, 이분이 자, 이 공장이, 공장이 이렇게 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공사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나 물건을 갖다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유치권이냐?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마다, 여러분들, 그, 저기,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임대차 계약서는 5조나 6조에 보면은, 반드시 그, 나중에 퇴거할 때는 원상회복을 해준다 하는 그런 조건이 딱 붙어있으면 특약사항에 그건 뭐냐면 은 앞으로 유익비 같은 이런 걸 정보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해주겠다 내가 세워졌을 때의 상태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인도명령 신청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스타트 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신청 지지부터 읽어주십시오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그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기원 2020 타경 2644 부동산 임의 경매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2021년 12월 24일 매각 대금을 전부 완납하여 정당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유치권자 주장하며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리적 실체적으로 피신청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부존재한 법리, 피신청인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출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임차한 공장에서 피신청인이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 사용된 것으로 유입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년 3월 11일 선고 2003가합 652 건물 명도 등 사건의 판결에서는 그 판결 조지를 통하여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경락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과 임차인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상기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 네, 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한 번, 해설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임차인은, 세입자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죠. 근데 이거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이라, 여기에서 임대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경락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전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경락에 대한 채권이 아니다. 그럼, 전소유자의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경락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과, 임차인이 전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재판을 하다가 몇 달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임료, 그러니까 월세, 월세 밀린 거 하고, 그 유익비하고, 그걸 갖다가, 또이또이하고 옷에서 하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John. I think it's John. I think it's John. I think it's John. j o 인 n 대 o h 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7 5년 4월 22일 j o 7.3.2010 판결, 가옥명도 등 사건의 판결 조지를 통하여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어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 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아, 예, 습니다 네. 어, 이제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어, 세입자들이 이제 6B의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대부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이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에 대한 판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특약을 한 적이 없다. 인쇄에 있어서도 그 계약서 인쇄에 있던 거지. 내가 그 밑에 보장만 찍었지. 인쇄에 있다 하더라도 인쇄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도장을 찍어으면그 책임이 있다. 그,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도착 찍긴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울산지방법원 2018타경105974. 경남 양산시 주남동 2081번지 공장. 땅이 1016평이고, 건물이 식품공장인데, 본 건물이 558평입니다. 근데 여기 제시의 건물은 대부분 뭐 천막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제시의 건물은 부태워 따지고 정할 것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치도 이렇게 보면 뭐제시의 건물을 가지고 감정해놓은 게 보면은 제시회 공장 151평 해봤자 9,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공장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제 감정 대상이 얼기설기 지었다는 그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장 중에서도 전자 제품 조립 공장하고 그다음에 식품 공장은 이 층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장 이 1, 2, 3, 4 층으로 되어 있죠. 좋은 창고들이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식품 공장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은 20억 2천만 원, 최저가는 9억 8천 9백만 원이다. 제목이 뭡니까? 여기에 공시지가가 33%가 급상승이 한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면 18만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3%가 올라가지고, 지금 한 25만원도, 25만원 정도 된다는, 된다는 얘기죠, 공시직가.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9억 8,900하게 되면 거의 공시지가하고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유치권까지 신고가 되어 있어요. 한 2억 얼마 유치권 신고 돼 있죠?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더 고마울 텐데, 어좀 이제 좀 작은 게좀 꿈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도 이제 괜찮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겠죠. 뭐, 리틀 브라더 건축 기동관시 어, 2억 4,500만 원 그렇게 유치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공장이 2004년에 지어진 공장입니다. 2004년 12월 7일 날 사용성이 나왔으면 지금 17년 전에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시회 건물 지으면서 그렇게 뭐 공사비가 들어갔는지 어쨌든지 알수 없습니다만은 이미 17년 전에 지어진 공장, 공사 대금에 소멸시효 3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참, 유치원을 한다는 건 사실상 그건 무리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도명령으로 내쫓는 수밖에 없죠? 뭐달 다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자, 우리 박, 박 부장님, 이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웃음> 신청 취지부터 읽어봐 주십시오.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기원 2018 타경 155974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기원 소속 집행관은 경매법원이 현황조사 명령을 받고 2018년 9월 20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장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현황조사 시에는 유치권녀가 점유한다는 천수막 등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은 2018 9월 6일 결정되어 같은 날 기입 등지됨으로 압류의 처분 금지가 발생되었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직도 유치권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유치권자로서 전유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피신청인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집행관이 현장에 출장 조사를 하여도 아무도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신청인은점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법원은 2005년 8월 19일 선고한 200다 22688 판결, 건물 명도 등 사건의 판결 요지를 통하여 채무자 소위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에 경로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러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집행법 제 92조 제 1항 제 83조 제 4항에 따른 압류 의 처분 금지에 저촉됨으로 점유자의 소는 위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의 2017년 2월 8일자 2 0 2마2 0 2 5 결정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후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년 8월 19일 선고 2000다 2688 판결 3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령 피신청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하여도 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됨이 분명하여 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되는 피신청인은 정당한 점유자라고 할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본 신청은 본 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판례, 이제, 인전은 2005-2688, 압류처분금지에 관한 판례를 갖다가, 이제, 물으실 분 없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이 유치권에 관한 판례 중에서, 가장 아주 현실적으로, 가장 소중한 판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압류처분금지효력 어긋나고,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제 민사체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원고고 피고고 내가 주장을 하잖아. 내가 유치권이 있다 하면 유치권이 왜 있다 어떻게 있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그 입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증하지 않으면 은 굉장히 유치권 성립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죠. 그렇게 판단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제주시의 다운타운 한복판에 건물 320평은 공짜다, 불이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제주지방법원 2020타경7387 제주시 이도 1동 1688-6번지 대지가 111평입니다. 건물은 사진에 보이는 1, 2, 3, 4층 건물입니까? 이거는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합니다. 감정이 11억 713만 2천 원, 최저가는 7억 7천 500만 원이네요. 전뭐한 층에 이제 53평씩 이렇게 신축 중이라서 4개 층이니까 한200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는 없네요. 토지만 이제 매각인데 자이렇그 이런,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부터 판단을 다 해야 되겠죠. 이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정지상권이 근저당권 설정이 최초에 2018년 3월 26일날 3다시내에 근저당권이 되어있는데 어, 그 5일 전에 3월 21일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 가착공계를 제출해 돈이 없어서 착공을 못해요. 결국은 3 1시내에서 대출을 받아 착공을 했기 때문에 3월 26일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아무런 게 없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제2금융권이도 어디든지 간에 대출을 해줄 때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서에서 그 건물이 있다. 기초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법정기상권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법정기상권이 없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200여 평 되는 그런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자,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철거될 거는 저죠? 철거될 문명이고. 그럼 이 제주도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건축비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서울보다 건축비가 비싸게 들어가겠습니까? 좀더 싸게, 싸게 될것 같습니까? 지방이라서 좀 싸게 될것 같아요? 저보다 뭐 배로시로 나누고 해가지고 물의이 비싸가지고 제주도 공사는 뭐한 1.5배 정도 듭니다. 그럼, 저 골조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면, 한 2, 300만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 가도 3, 400만원 봐야 돼요? 그것도 한 200평이면 말이죠. 얼마에요? 돈이, 이거 뭐, 아주 수월찮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6, 7억 그냥 들어가는. 결국은, 이게 지금 이 물건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3억 3천만원 지금 감정가보다 싸잖아요? 감정가도 지금 평당에 딱 천만원 계산, 천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서, 지금, 이도일동, 아주 제주시에서 완전 다운타운 지역인데, 평당에 천만원 주고 땅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땅값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뭐, 15억 이상 간다, 이렇게 봐서. 요 그러면 땅값에 한반 정도 주고 사는 겁니다. 아까 반정주 주고 사지, 그 다음에 건물 공사비, 아마 한, 아마 7, 8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뭐두개다 합치면 얼마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면 법정지상권을 갖다 어떻게 없애야 되냐? 이건 인도명령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솔장을 가지고서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거 소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장은, 아,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 소장 예. 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서, 청구 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461만 3천 원의 비율로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귀원 2020다경7387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결의 중 매수인이 되었으며 2021년 12월 20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로 건축 허가를 받고 2018년 3월 21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착공하는 것으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므로 피고 일에게 민법 제 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일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8년 3월 26일 삼다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근저당을 설정한 2018년 3월 26일 이전에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지상에 어떠한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명백히 없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후 건축공사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366조 소정에 법정상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무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기제 1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001년 3월 13일 선고한 2000다 48517, 48524, 48531 판결 건물 명도 등 건물 철거 등 부당이득 금액 반환 전원 합의체의 판결에서는 그 판결 요지를 통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으므로 철거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 이사건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11억 713만 2천원입니다. 상업지역이나 피고가 건축한 건축규모로 보아 연 5%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인은 취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5,535만 6,6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를 월별로 계산한다면 매월 461만 3천원이 됩니다. 피고는 위익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의 손실을 당한 원고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감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까지 네. 읽으십시어 저는 여기에서 지금 피고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2 5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5%로 신청을 했죠. 어, 이 산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한 5% 해도 이제 무리가 없고. 이법정기상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구 건물을 여기 지금 팔려 읽어본 건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구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폐쇄 등기에 대해서 지금 없었어요. 소멸된 등기. 그래서, 어, 법정지상군이 존재하지 않고, 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이게 매월 461만 3천 원. 그러니까 이걸를 갖다가, 어, 재판하는데 뭐 1, 1년이 걸렸다. 그럼 5,500만 원이죠. 이걸 가지고 건물 경면을 위한 그런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해야 되고,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뭐, 뻥튀기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나는 이게 한 달에 지금 461만 3천 원이다 하는데, 저쪽에서는, 아,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된다. 할 그런 경우에,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은 한 달에 300만 원 나왔다. 그 200만 원에 가깝습니까? 461만 원에 가깝습니까? 그, 피고가, 피고가 제시한 금액에 가깝죠. 그러면 원고가, 소정 비용 중에서, 감정비용 물어 줘야 됩니다. 그래, 이거, 이 물건은, 자, 여기에 이 사건 팁에서도 보면 은 그걸 써놨습니다만은, 토지를 사면서 11억 원이 넘는 토지를 제가 보기엔 15억짜리 토지 사면서 바급에 사고, 그 다음에 공사비, 이걸 생각한다면 3억 들어가지고 뭐 13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억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경락 잔금 대출받고 자기 부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통일로 주변에 작은 돈으로 차릴 수 있는 카페&밥집 엔드 그럼 차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 2억 1,400이 채석합니다. 이정부 지방공원 고향지원 2020 타격 7 4 0 9 1 파주시 파주 봉합리 433-1번지 토지가 199평입니다. 거의 200평인데, 아에 땅이 참 못생겼습니다. 옆으로 이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통일로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제 통일로 가다 보면 파주역이 있죠. 파주역에서 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파주역에서 거기 두원공대 들어가는데, 그 조금 올라가면 길가에 이, 이 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추허가를 뭘로 받아놨냐면은 제 2종. 근린상화 시설로 받아놨어요. 그럼 이전 근린상화 시설로 받아놨으니까, 그것도 면적이 제법 돼요. 이 면적이, 백 몇십 평이 있가 근데 제법 큰 건물을 갖다가, 여기 나와있네. 건축사을 받아놓고, 이제 집에 이렇게, 철골동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건물이 한 뭐, 백 이십 평인가? 그렇게 되니까, 제법 큰 건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통일로의 길가에, 많이 보이는 그런 길가에 2층 건물이다. 그럼 뭐, 백 몇십 평 된다. 하게 될것같으면 뭐, 아래층에 식당을 하라고, 우측에 차칩을 하고, 이렇게 임대를 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꽤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괜찮은데, 건물을 갖다가 철거 판결을 받아가지고서 또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솔장에서 아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핵심이 되는 것만 읽어보도록, 이거 많이죠 조금 전에 이철주 대표님이 읽으신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민법 366조 선생의 법정지상권이 설정 성립하면 려 전환권 설정 당시에 전환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건축허가는 2018년 11월 16일 착공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은 그보다 1년 4개월 빨리 되어 2017년 8월 2일 8월 날 강선호의 근저당권 설정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편차가 1년 4개월이나 나기 때문에 이건 뭐 법정지상군이 성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팁을 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1 5 0평이나 글린생활시설이. 파주역 지나가지고 바로 통일로 길가에 150평의 제2종 글린생활을 건축 중 중단되었습니다. GTX가 완공되면 부동산 가치 상승이 나만치 않아 보입니다. 2억 투자해가지고 한 6, 7억은 벌수 있겠다. 잘 이렇게 보시고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 5. 대전에 마을 하나를 사서 분양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 대전지방법원 2020타격 1066. 예전시 동구 하소동, 1 5의8외16 필지, 뭐 17, 17 필지입니다. 땅이 3,701평. 그러니까 17 필지를 가지고 저희 한 필지에 200평 해도 3,400평이죠. 뭐 도로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하튼 뭐 상당히 많은 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실제 이런 땅이 지금 이렇게 토목공사를 갖다가 거의 다 해놓고 지금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16억 2천에 팔렸다가 잠금 안내고 그 다음에 14억 3천 100에 팔렸다가 잠금 안내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맨 밑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반듯반듯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뭐길 닦아놓고 밑에 뭐 아마 하수도가 들어다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잔금을안 쳤을까요? 일단 그 유치권 현수막이 번지수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말예입니다그 다음에 뭐 전부 다뭐또농지증도 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법정기상권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안 냈는데 여기 하소봉이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대전 시내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대전에서 보면은 아마 대전에서 학생들 소풍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대둔산인 겁니다. 대전에서 가면 대둔산 못미쳐가요하소동이 그러니까 대둔산도 보면 꽤큰 산입니다. 대둔산은 이제 넘어가면 금산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고1, 피고2 이렇게 놀았습니다. 피고1은 조의자 피고2는 유치권자. 그래서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토지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365만 4075원의 비율로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피고인은 여기서 건물에서 나가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가집행 선고부를 했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에다가 경락받고 장금단내에서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이전에 법정 기상권 이 있다고 해서 말안 듣고 하니까 판결 내려 달라. 근데 법정 기상권이 없는 이유는 뭐냐? 자이 사람은 2017년 2월 22일 날 착공 계를 냈는데 여기에서 2017년 6월 23일 근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 설정에서 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출을 받았는데 27년 2월 22일 날 착공계를 냈지만 돈이 없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6월 23일 이때부터 대출받은 돈 가지고 건물을 착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토지에는 말이죠 다음에서 다음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스카이뷰를 보니까 2018년도에도 사실상 토지 건축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뒤에 2018년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은 사진의 왼쪽 맨 밑에 보고 자세히 보면 2018년 촬영지역입니다. 2018년 촬영지역인데 하소동 1 5 6의 8번지 여기에는 지금 요 일대는 건물 한 흔적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2017년 뭐 2월달에 저걸 받아놨다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착공을 해요. 2017년 6월달에 근저당부 설정을 대출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 착공했다는 거. 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우리 편 들어주기 해가지고 지도를 조작하지는 않잖아요. 그 2018년 10월에 촬영했다고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법정지사권의 성립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이철주 대표님이 읽었을 때 똑같은 판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고 2의 유치권 부존재는 뭐냐. 대법원 87단가 3073에 보면 비고가 소외 1에게 이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여도 이 건물의 존재와 접촉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자, 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유치권으로 경락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므로, 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부당이득에 따른 이제 손해금은 토지의 감정가가 17억 3,960만 원. 그러면 연 2.5% 본나면은 1년에 4,384만 8,900원. 한 달에 365만 4,075원을 원에 배상을 해라. 도로를 제외하고 전원주택부지 16세대 전원주택부지입니다 3세대는 건물이 있거나 건축 중입니다. 건축건물은 무료로 흡수하고 땅은 정원주택 구하는 사람한테 이제 부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번째 화성공장 유치권으로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유치권 신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부딪히면 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유치권 신고를 해주셔잖아요 수지방검은2020 타경 7374고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 0 3 0 5필지 이거는 공장용지가 3필지고 도로도 3필지네요. 도로 면적이 한 48.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100한 15평 정도. 네, 감정이 14억 4,900. 최저가는 10억 1,400. 세 어, 새는 이제 뭐, 3,300, 150만 원 나오는데, 보증금 800만 원이, 뭐, 이거 뭐야. 어, 내수인 인수해야 된다. 이거 좀 작아서 다행이네. 아이고, 박한준 씨가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시카단계 3,795만 원. 지상에 가설 검증물을 종료하고 있답니다. 네,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이제, 변수망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도민이 신청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공시지가 반값으로 떨어진 가평업지 의정부지방금은 2019 타격 9692 1번 가평업경반리 62아63 번지 1361 평입니다. 아, 이게 감정이 이제 2억 2800인데 공시지가만 하더라도한 1억 8천만 원 정도 여기는 가평 업내하고 가깝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가평은 대출이 잘안 됩니다. 가평 양평은 아주 그 대출 안 해주기로 그렇게 정보에서 작심을 한것 같아요. 자, 8번 물건입니다. 코로나19 덕분에 부도가 난 황토 백돌공장.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타격 6031 포항시 북구청라면 올포리 625 630 631 631 2 공장용지 2800개입니다. 백돌 공장이 이제 뭐 전부 453편 이렇게 있는데 이번 땅값이 거의 한 20억 정도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땅값보다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거의 공시지가가 12억 정도 되니까 최소 경매가 공시지가와 비슷합니다. 포항 포항 주변에 월포 해수욕장 하면은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좀 깨끗하고 아주 넓은 해수욕장입니다. 이 조금 요, 요 주변에 이제 보경사 건너편에 보면 보경사 입구가 있고 그런 데죠. 이 공장 이제 유성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공장에서 황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황토를 캐가지고 황토로 벽돌을 갖다가 만든 그런 공장인데 이게 이제 공장이 잘 나가다가 2015년에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 5년 동안 이제 영업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9월 1일날 사채까지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채까지 빌렸느냐 결국은 이제 2020년 1월, 2월 달에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에도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채사업자가이야하시죠 이분이 이제 그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반장을 노력까지 경매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한 이제 2년 지나가지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또 아마 황토 공장이 괜찮을 겁니다. 자, 다음 물건은 대구 지방 곳 포항지원 2020 타경 32344. 어 포항시 남구 5천원 문동리 1351-3번지에 있는 에소솔라텍 공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공장 하다 지금은 태양열 기자재 생산 공장인데 땅이 1906평 건물이 땅보다 더 넓어요 1293평 감정이 54억에서 최저가 18억 53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어, 54억 중에서 기계값이 23억입니다 땅값은 15억 7천밖에 안 되고 건물값이 25억이고 기계값이 뭐 그보다 더 23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양열은 아직까지는 이제 잘 정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번에 한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인데, 한전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 없이는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생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을생각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태양열, 하고 바다에다가 뭐이뭐 뭐 바람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만들고 하기도 효과를 쓸 것이란, 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안 되면 우리 전기 지금 현재 상 전기 요금 가지고 택도 없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양심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